아네 여러분들 운이 좋게 다른 한 분께서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한번 듣고 머리도 예쁘게 도와드리면서 같이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웃음> 혹시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원하시는 머리 모양 있으세요? 아니.. 아.. 알아서요? 네. 대충. 네. <웃음>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멋있게 하면 좋잖아요 실례가 <웃음> 안 된다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시게 되셨어요? 개인 사업하다가 안풀려가지고아 사업하셨었구나 아. 아.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 그러셨구나 생활하시면서 가장 뭐 힘든 점이나 불편하셨던 건 없으세요? 처음에는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아 여기 같이 하시네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친해지니까 아 그래요? 네. 좀 나아지구나 보시면 여러분들 머리가 거기가 안 잘려 있어요 지금 이거 보 조금 아쉬워서 멋있게 해결했어요 정 옛날에 혹시 취미가 있으셨어요? 네 축구 좋아했습니다 축구요? 예. 네. 옛날에는 조기 축구회를 한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아.. 그러셨구나 아프신데 어디 없으시죠? 이거 하시면서 예 여기 있으면 많이 싸워져, 사람들. 저게 이상해요 <웃음> 저게 정인가요? 저러다 또, 또 돌아서면 또우고가 그래요. 아, 그래요? 또 하이하고 우보고 그래요. 그래 이렇게 협조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웃음> 좀 무서웠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음. 안녕하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아이, 좋 좋습니다. <웃음> 수염 조금 정리해 드릴까요? 예, 예, 네. 수염다 밀어 드릴까요, 아니면 예, 남이름. 아, 포개 쫙 들어 주시고요. <웃음> 저희 이제 자주 올 테니까 오시면 인사 좀해 주세요. 예.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웃음> 생활하시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깜짝이야. 허리가 아프시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네, <웃음> 허리가 아프시죠. <웃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깔고 주무시고요. 이거는 저희 캐리어인데 통째로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 마스크예요. 네. 마스크 항상 끼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주무시키잖아요. 네. 여기 다리 보면은 네. 그 입는 패딩 잘돼 음. 여기 위에서 여기 이렇 여기 주무시고 음. 이번에는 여름에 더우니까 음. 기능성 체에요잘른 곳도 다리시고 음.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약이에요. 허리 아프실 때약 드시고 감기 음. 걸리지 마시고 그리고 갈아입으세요. 네. 아시죠? <웃음> 저희는 이렇게 준비해주신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전해주실 수 있으면, 네. 네.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는 말 밖에 뭐하셨습니아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이 프로젝트와 같이 함께하고 싶으신 많은 기관과 저희도 주변인이 있다면은 여기 아래쪽에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회신을 드려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역 말고도 전국에 계신 노숙자분들과 도움이 필요하지 다른 분들께 저희가 도움이 받는다면 은 그날까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강연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뿅.